나 짐을 놓고 갔다 왜다 물고 갔다 왔냐 그러니까 지갑까지 그러니까 짐을 놓고 다 물고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멀리 갑니다 멀리 또 요번에 또 지방으로 갈 거예요 네, 지방 새로 생긴 김해 파크로 오늘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비를 찍어보니까 3시간 20분? 3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9시? 네. 지금 시간은 9시 가면 점심때쯤 도착하겠네요 그마 점심먹고 딱 맞을래 응, 점심먹고 타고 해가 5시 반에 지니까 그 때까지 해치질 때까지 타고 올라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당일치기 여기서 밥을 먹고 이제 파크로 가려고 해요 아이고 음. 밥 먹기 전에 들어올라 한번 이겼어? 어. 어. 아, 나는 이겨야 돼. 아. 어 이겨서 오오 역전잼.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밥을 먹고 밖으로 가야지. <웃음> 자 김해 <김에> 도착했습니다. 스티프 잘 붙이지 않았어요? 어. 그럼 아까 봤어 올리면서. 김해. 시민체육공원 엑스게임자오 네, 여기 입구 아, 좋은데? 웰컴! 빈 정상입니다 전화, 전화 이거 안 찍고 전화 한번 해이메파크는 우선 기본적으로 헬멧이랑 무릎 보호대 꼭 쳐야 돼요 나머지 이제 어린 친구들은 나머지 보호대 다 착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김해파크 딱 주차장에 들어오면 여기 스트릿 이렇게 기물들이 딱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스트릿하는 친구들 여기서 연습할 수 있게 다 여기 김해 여기 파크 관리하시는 분이 다 만든 거고요. 여기 박스레일도 되게 길게 높이도 딱 좋아. 어 코핑은 센데 더블 걸긴 좋지. 사각레일 딱 갖다 놓고 여기 또 원형 레일 있고 여기 또 엄청 긴 네, 싱글레 이렇게 스트릿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메인파크입니다 파크의 시설물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실 때는 네, 보호장구를 다 착용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어, 딱 들어오자마자 와오 엄청난 사이즈의 보울 예. 네. 완전 볼은 아니지만, 볼 형태의 볼, 볼케이노가 있고, 스파인이랑 예, 엄청 크네? 유진아 어때? 딱 들어오자마자 스케일 어, 괜찮은데 괜찮아 좁다 그랬잖아요, 김윤산이 어. 좁긴 좁네요 어, 약간? 어, 코핑 봐, 그냥 어? 서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? 여기 딱서 있으면 요 정도면 진짜 에어 제대로 뛰는 선수들은 뭐 그냥 그림 이쁘게 너무 다 자,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에어를 뛸수 있는 스타트 박스 네, 스타트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메인 박스 점프대가 있고 낮은 박스 점프대 여기도 다 웨이브 처리 다 해놨고 네, 반대쪽에 커터 있고 뱅크, 커터, 뱅크 저쪽에도 다시 뱅크 기다란 게 있고요 위에도 이 라인이 다 이어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네, 코핑도 상당히 높이가 적당히 잘 박혀 있어요. 그리고, 피라미드 식으로 된, 네, 이렇게 생긴 박스가 있고, 박스레일이, 오, 특이하네, 이거. 이거 탈수 있나? 메인 싱글레일 높은 게 있고, 이거 높이가, 높이가 꽤 되네요. 높이가 한 무릎 정도. 네, 무릎 정도. 그리고, 가운데 박스. 박스가 있고, 이쪽 끝에 또, 박스레일, 예, 네. 이 있고. 이렇게 또 뱅크로 됐고, 여기는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. 조심해서 타야 돼요, 이런 건. 미리 한 번씩 확인을 하고 타야 됩니다. 보울 쪽에서 나오는 싱글레일이 있는데 아무도 안 탔나봐. 깨끗하네. 어글 타는 애들도 여기 한 번도 안 탔나보지? 어, 쪽 여기는 좀 탔네. 어. 우리 역을 타는 동생들이 잘 타는 동생들이 와서 한 번씩 긁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볼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쭉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스파인 넘고 일로 다시 이렇게 오고 여기서 나가서 뭐 이렇게 타도 되고 네. 다양하게 탈수 있어요 스파인 각이 좀 세지? 네 저게 스파인이 높이가 2m 정도 돼서 꽤 높아요.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웨이브도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것도 없고 예. 네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 이게 버티컬 면이 많이 서 있긴 하지만 웨이브가 갑자기 확 올라온다던가 이런 게 없어서 예. 네 조금 타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.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라이딩을 어려운 기술들을 하지 말고 이 기물에 좀 적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기술을 하면은 예. 네, 적응이 될 거예요. 오. I want you to stay 그러면 그냥 빨리 버렸어이지그 내려올라 했는데 털려가지고 그냥 각세지? <웃음> 좀 쉬었다가 조금만 더 타면 이제 적응될 거 아니에요? 아 야, 종소 근데 박스 탈만 하지? 괜찮지? 오! 오! 그래요? 아거 뭐해줘 오늘 일이에요? 오늘 일은 그 안돼요 일 일회용이에요 한달 일회 한정 근데 오늘 돼 텔 <웃음> 뻔했어. 가슴 펌 맞았어. 어! 어! 그래, 그렇게 쳐야 돼. 야. 야. 야. 야. 야. 너무 힘들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여기서 많이 타야 잘 타는데 처음 타는 거라 적이안 돼가지고 타기 힘드네 물론 제가 못 타는 거예요 여기 김해파크는 보호장구 헬멧이랑 무릎 꼭 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타야 됩니다 월라이드 <웃음> 에이 <웃음> 뭐야 월라이드 타는 방법 여기서 그냥 대각선으로 올리면 돼 옆으로 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위로 타면 돼 그렇지 가면서 타야 돼 월은 그렇지 오, 아 어, 까비 자 요거면 된다 그렇지 종서 다운. 이걸요? 어. 다운. 오, 안 처박혔어. 오! <laughs> What? <laughs> 안 보여. 안 보여. 희진아, 아무도 안 보여. 여기서 나가면 거기 바로 붙이는 거야. 그 속도를 변해야 돼, 많이. <목소리> 김해파크 오랜만에 와서 제대로 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감은 익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, 다음에 이제 겨울에 또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조금 많이 실력이 부족한 걸 느끼고 갑니다 기원아 이기세요어 이기세요. 어, 네. 다음에 봐. 네. 처음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된다, 적응이 안 돼. 조심히 타. 기요 봐라, 걷는 거 봐라, 정상인가. 어, 안녕. 이기세요. 아, 요진이, 걸음걸이 진짜. 예, 스텝이. 안 맞아. 집에 가자 밥 먹고